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배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배풀을 뜯는 거에도 방법이 있어요 어, 우리가 커피 우유 먹듯이 여기 하나 똑 잘라서 이렇게 쭉 짜느냐 그게 아니라 자 도배풀을 하나 꺼내 볼게요 자 도배풀을 꺼내서 이렇게 해보면 봉투가 긴 부분이 있고 봉투가 짧은 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중에 요 짧은 부분을 잡아요 잡고 여기를 툭 뜯어요 이걸 뒤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이렇게 짧은 부분을 뜯어요 뜯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밀가루 반죽 생각하시면 돼요. 밀가루 반죽 생각해서 넣고, 자, 섞어줍니다. 자, 완전 이런 덩어리가 지잖아요. 이러면 안 돼요. 자, 물을 조금 더넣어줘요 더 부어주고 너무 많이 부어주면 안 되고 조금씩 부어주면서 이 농도를 확인해야 돼요. 우리 부침개 할때 밀가루 반죽에 물 많이 넣으면 밀가루 안 되잖아요. 이처럼 요즘 풀은 이렇게 다 덩어리가 안 지게 많이도 나오더라고요. 여기 옛날 풀들은 덩어리 지는 풀들이 많은데 이렇게 덩어리 안 지고 처음부터 약간 생크림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작업하기가 좀 편한 편이에요 자, 얘가 살짝 흘러야되는데 지금도 덩어리가 지죠? 풀 사는 곳은 그냥 일반 도배집 있잖아요 동네 도배가게 인터넷으로 사시면 배송비가 붙으니까 아까우니까 동네에 눈 켜고 찾아보면 지울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, 인테리어 가게나. 그런 데 가시면 도배풀은 진짜 싸게 구할 수 있어요. 개당 한 천원? 800원에서 천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그래도 안쪽은 아직 덩어리가 있네요. 동네 지물포가 가장 좋은 이유가 왜냐면 우리집을 잘 알고 있잖아요. 특히 아파트인 경우는 몇평이라고 하면 도배풀이 몇 얼마나 들고 도배지가 얼마나 드는지 딱딱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. 음 요정도면 된것 같아요. 합지라고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넣고 주르륵 웬만큼 흐를 때까지 이거보다물한번더 넣으시면 아마 합지 하시는데 딱 좋을 거예요